제가 앞서 김춘수 시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할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 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조명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 김상균 이라는 작가가 쓰셨고 플랜 B 디자인에서 2020년 12월 18일이니까 예, 한 반년 조금 넘었네요 출간된 지가 그때 출간된 책입니다 어, 이 책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번째로 들은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이 용어가 되게 궁금했어요. 언제부터가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막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윌라에서 이 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궁금해는잘 됐다 들어봤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김상균씨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하시는 것같고요 기업 등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 이 책은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되게 상세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되게 충실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어,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건 눈길을 끌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귀를 사로잡았다는 말이 맞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들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삽입된 그 작가의 초단편 소설들이 몇권 있어요 몇 개를 소개를 하셨더라고 작품들을요 개념을 소개하는데 적절한 작가 본인께서 쓰신 작품들을 소개하는게 잠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좀 눈길을 좀 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근미래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근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윌라 오디오북을 듣고 딸아이한테 보여줬더니 메타버스가 무슨 우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뭐 멀티 유니버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 책을 읽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등장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게임부터 일상생활을 케어해주는 서비스까지 그런 것들의 총칭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책에도 잠깐 잠깐 중간에 소개를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 전국민에 다했다는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뭐 프리첼이나 이런 유의 서비스도 넓은 의미에서는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자주 접하는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메이저급이 아닌 군소규모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게임 같은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도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알려주는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잘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난 모르고 있었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어쩌면 나는 알게 모르게 이미 메타버스 매 뒷자리쯤에는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다만 내가 이제 올라탄 버스가 성능 좋은 초고속버스인지 시골길을 달리는 털털거리는 구형 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교롭게도 제가 떠오른 건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있죠.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이 워낙에 유명해서 이제 김춘수 작가 하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자동으로 연상이 되는데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에 명확하게 대응되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게 없는 경우는 되게 차이가 큰것 같아요 이름이 없다면 아무리 개념이 훌륭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도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특정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모르면 모르는대로 알면 아는대로 그 용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으로 확산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들더라고요 메타버스란 이름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서비스들의 상당수를 이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관련 서비스들을 이 용어의 울타리 안으로다가 수용을 하면서 이게 더 빠르고 크고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진 거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용어라고 하는 거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라 하는 거는 그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되게 유리한 위치를 잡한다고 보거든요 그 용어가 없으면 그 개념을 처음부터 다 일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듣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인데다가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로다가 이 자리 잡은 그 울타리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한다면 아 이건 메타버스 서비스야, 아 이건 메타버스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용어가 만들어주 개념이 정립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앞으로 당분간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도 버스긴 버스겠죠. 메타버스가 비유해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버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뭐 굳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앞서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할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 주었을 때 과연 메타버스는 나한테 어떤 꽃이 되어줄지 궁금합니다 아, 여기까지 김상균 작가가 쓰시고 플랜비 디자인에서 출간한 메타버스 디지털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깔막한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섬이었습니다.